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BR 스페셜 리포트와 함께하는 아무 말 대잔치 최고의 디톡스 오늘 저 고승현입니다. 어 원래는 최안나 님이 진행을 할 차례인데 그 지난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다룰 내용 말고 그 전에 스페셜 리포트를 제가 여기 지금 영상 링크 나가죠. 그고브라의 뉴스 역주에서 제가 덜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의 주제를, 음. 다른 주제, 그 다음호 주제를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옆에 일단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까요? 네. 네 저는 입스퀘어라는 컨설팅,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윤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셜밸류 인터내셔널이라고 저 글로벌에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조직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한국 지구를, 지구에서 근무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을 모신 이유는 디비아 스페셜 리포트 소셜 임팩트의 어, 세 번째 아티클 임팩트 평가 사례 분석 슈퍼빈 네, 가져왔고요 이 스페셜 리포트의 에디터 이방신입니다 좀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디비아 시작하고 있는 이방신입니다 그치에요? <웃음> <그렇지요? 웃음> 밑에 좀뭐 스펙 깔아주세요 뭐 박수를 <웃음> 쳐야 되는 포인트를 모르겠네요 <웃음> 원래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어, 어, 상당히 어색한. 상당히 어색한데 일단 이거를 쓰게 되신 계기, 뭐 네. 물론 이제 이방실님이 <웃음> 써달라고시켜서했겠지만몽벌이를 <웃음> <신경 써> <웃음> <제가 몽고리를> 얼마 <웃음> <번> 드릴 테니 <웃음> 이런 주제를 할 테니 뭐 뻔한 얘기.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몸벌이를 아. 어, 드렸는데요. <웃음> 드리기는 하지만.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리지 못해서 아마 누가 많이 쓴다 그럴까 네. 봐 아, 그런 아픔이 맞아요. 좀 있습니다. 그래도 네. <웃음> 생각보다 괜찮게 않아요. 네, 여러분 원고료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많이 많이 기고해 주시고요. 하튼 네. 어떻게 연이 나와서 쓰게 되는지 약간 그런 간단하게. 네. 저희 회사가 원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주로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슈퍼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 투자도 받고, 이제 좀더 본인 회사들, 회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 정량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량적인 방법으로서 좀그임그메커니즘은 공유하고 그 결과를 좀 보여주고 싶다고 이제 수퍼빈이라는 네. 회사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셜밸류 코리아라는? 아! 수퍼빈은 저희가 어, 저희 회사 원래 엑셀 엑셀러레이팅처럼 아, 아, 아. 그 소셜벤처들한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는데 수퍼빈은 사실 그런 회사 아니에요 이미 투자를 많이 받어서 회사가 네. 커서 저희가 그냥 사회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네. 파트너, 파트너 관계다 슈퍼빈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s u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슈퍼빈이 사실 슈퍼, r b i n has a superbin. Superbin has a superbin. Superbin has a superbin. Superbin has a superbin. Superbin 통 a s a s u p r b i n Superbin has r b r s s h i n 어, 빈병 회수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빈병을 이제 그뭐 그러니까 뭐 음료수나 뭐 이런 거 먹고 나서 유리병 같은 거를 딱그 병의 어, 기계에 갖다 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빈병 회수해서 이렇게 얼마씩 그러시잖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아예 그 리버스 랜딩 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회수를 하는데 특이한 거는 외국 경우에는 보통 바코드 그 빈병에는 바코드를 인식해서 하는 어. 어 이슈퍼빈에서 하는 거는 AI, 인공지능으로 물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해서 그 기술, 그 이제 물체를 되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딥러닝 기술을 간로해서 제대로 잘 인식을 하고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빈병해수기 시장을 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시장에 출하겠다는 원대한 네. 어, 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 사회적 평가 그 소셜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네. 측정하는어 근데 하셨어요. 그 전에 네. 소셜 임팩트가 뭐예요? 아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군요 네. <웃음> 이 책에 사실 소셜 임팩트 이책 제목이 소셜 임팩트네요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책에 잘 나와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요즘에 정부도 그렇고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 사회적 가치, 소셜 이프트, 여러 가지 용어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서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는 어좀 그냥 알려지는 상태예요. 개념이 막딱 잡혀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소셜 이프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사회적 가치, 소셜 이프트에 대해서 초기화. 개념이 알려지고 있는 초기전계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가 좀 얘기하고 있는 소셜 이빕트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를 소셜 이빕트라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정리를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기존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어, 선별하는 과정에서 AI라는 아까 이현기사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반의 밴딩머신 등병회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도입되면서 좀더 수고한 선별 과정에서 훨씬 더 기존 방식보다 비용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 이것들을 이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사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나오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좀더 저희가 사회적 가치 평가라는 부분을 도입하면서 어 정량적이고 대량적으로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네.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적같이 환산하는 거에 대한 강조는 사실 정말 CEO들이 아직은 저래 환자들이 그 수원이 얼굴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세이브가 된다는 거야 아니면 또 얼마나 벌수 있다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설득하 그런 걸 납득하기 위해서도 실무자들은 또 그런 걸 원하고 원할, 그런 걸할수도 원할 있어요. 있어. 화폐가치로 보통 얘기될 수 있는 이제 분야들이 사실 있어요. 이미 뭐 정부나 아니면 글로벌에서 단위당 이게 얼마의 순편익이 나온다라고 계산되어 있는 유닛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고 소득 증진이나 취업률 같은 경우는 화폐가치를 당연히 보여줄 수 있고요. 이제 환경 같은 경우의 예. 수법인도 그외고 탄소배출권은 시장이라는 그런 네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론 을어서 여기 다양한 의리관계자들이모여서 해적관치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적관치를 측정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요왜 <웃음> 이거 성과로 안 잡혀? 내지는 아, 이거 다모니터링을로 바꿔줘. 뭐 그거 할때 좋으니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때, 도 있어요. 살짝까지는 음. 오해 중에 가장 심한 오해, 네. 좀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음. 지금은 사실은 어, 아웃컴까지도 안 가고 아웃풋 정도의 프로그램이 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아웃컴 중심으로 측정해달라고 그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음. 프로그램은 디자인이 그렇게 안될 수가 있는데 저는 특정은 그렇게 해주고, 평가도 그렇게 해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가라는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어 사실은 일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더 나은 성과를 갖기 위한 커멘트나 컨설팅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왜냐면 저희가 시험 보는 이유가 지금 너몇 등이야도 있지만, 점검하고 그럼 내가 더잘하게해서수학을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필요 없고 나 지금 90점 맞게 해줘 막 이러시는 거다못 느끼고 응. 네. 또 <웃음> 있으실 때가 가끔 있으세요. 보통은 못한 애들이셨는데. 너무 단호하게 말했어 네, 네. 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네. 막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막 그러실 네. 때. 거기 듣고 왔어요. 쪽지게라는거는데 그런다고 난리 치는 걸로. 여기 빨리 해달라고. 막 본인 막 지표 바꾸세요. 이지표로 바꿔달라고. 아.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아니라고. 아, 막 이렇게 하면 아, 이걸로 지금 바꿔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 전체적인 풀을 다 이렇게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본인의 KPI가 그거랑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 분들도 아니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런 어, 오해도 당장의 어떤 본인의 성적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접금 방법이 좀더 명확해지고 사실 저희도 중 적으로 그런 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네 좋은 내용까지 네.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 예전에서 그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사용자 뭐, 뭐, 사람들 은다 선하고 뭐, 비즈니스한 사람들은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물릴 수도 있고 그런 게있으셔고잘가름을타서 어,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생크림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정말 측정할 때 이제 여기 저희 스쿨을 이렇게 놓고 계명 협력되고 이제 무대면 아저는 네. 정말 푸르고 증명하기 네. 위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 예, 예. 개선하기 위해서 네, 측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찌됐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완벽하완벽하완벽면 그렇죠.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네. 지금 계속 네. 적인 그런 안계인데 음. 완벽하지 않다도 일단 그러니까 평가를 해놓으면, 근데 측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고 있는지, 그걸 볼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도야라고 이렇게 풀을 <웃음> 분만하기 위해서 노고하다 보니까 아마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